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모션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재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품도 적절한 위치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과 이동을 표시할 화살표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재료를 가지고 이제 모션 스터디로 넘어와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실제 요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키프레임을 하나씩 하나씩 배치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션이 구현되도록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학습 목표는 화살표 지시자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 조절이란지 색상 변경, 뭐 시점 변경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이나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표계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끌거나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좌표계가 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좌표계를 이동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 좌표계가 딱 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점이나 또는 이동에 사용되는 XYZ 이 화살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링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이런 메뉴들이 뜨는데 이걸 이용해서 선택사항으로 이동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거를 맞춰야겠죠. 그런 다음에 끌거나 또는 어, 위치상자 또는 회전상자를 표시하셔가지고 정확한 치수로 이동이나 회전을 구현하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모션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어, 한꺼번에 다하기는 그렇고요. 자 이번 시간의 목표는 리절트 안에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보죠 자 요렇게 확대하고 색깔 바뀌고 화살표 나타나고 벌어지고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 일사천리로 쭉 진행이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솔리드웍스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죠 일단 처음에는 이화살표라든지 빨간 화살표나 빨간 링이 보이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겠죠. 이걸 숨겨야 됩니다. 숨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에서 숨겨버리면 이 모델 항목에서 숨겨버리면 이 모델을 가지고 모션 스터디를 하나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구현하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모든 모션 스터디에서 모델에서 숨겨놓은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이쪽에서 만약에 그렇죠? 숨기기 해버리면 모션 스터디 1로 넘어와 버리면 당연히 숨겨져 있겠죠. 새로운 모션 스터디를 구현을 해도, 어떻습니까? 2에서도 숨겨져 있고, 3에서도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모션 스터디 1에서는 숨기지만, 2에서는 보이게 하고, 3에서는 또 숨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모델에서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숨기기보다는, 해당 모션 스터디에서 숨기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 모델에 들어와서, 얘를 다시 한번 보이게 해보죠. 보이게 하면, 이게, 이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숨긴 상태로 남아있죠? 2S도 숨긴 상태, 3S도 숨긴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모델에서는 이제 어 초기 상태 놔두고요. 그 다음에 해당 모션 스터디에서 뭐 숨긴다든지, 어떤 뭐, 투명도를 병력시킨든지 색상을 병력시킨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요. 한번 창을 닫고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모델에서는 다 보이게 해놓고요. 모, 어, 모션스 1로 넘어와서 해당 부품을 화살표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이 부분만 이렇게 쭉 선택하고 숨기겠습니다. 첫 번째 거 찍고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거 찍으면 그 사이에 있는 게다 선택되는 거 아시죠? 자 영초에서는 다 숨긴 상태로 화살표는 숨긴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방향과 카메라 뷰입니다. 이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뷰키와 관련된 게 재생 안함이 있고 작성 안함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생 안함은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작성 안함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뷰키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이거를 제가 클릭해서 해제를 했다는 얘기는 뷰키를 작성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안눌려져 있다는 얘기는 작성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타임라인을 옮긴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이 딱딱 만들어집니다. 이게 편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키프레임을 만들 거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초로 갖다 놓으시고 뷰키 작성 안함을 해놓겠습니다. 작성 안한다고 그래가지고 작성을 못 하는다, 못한다 못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안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능을 끄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뷰키 재생하는 이것도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뭐 이거는 뭐 편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재생하면 되니까요. 자, 일단 요정도 0초에서는 이렇게 좀 크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대치 하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좀확대돼야 되니까요. 요렇게 한 일주정도를 갖다 놓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방향 잘보시라고요 요렇게 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키 삽입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뷰키 재생, 재생 안함을 해제돼 있죠? 자, 그러면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자, 일단 이제 뷰 방향은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 이제 화살표가 나타나게끔, 거진 요 색깔이 바뀌게끔 해보도록 하죠. 이게 몇 번이냐면 음, 가이드 조인트 4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간은 좀 넉넉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원래 색깔 그대로 보이게 할 거니까 4번 이 키프레임 있죠. 얘를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지우고요. 현재 타임라인에서 이 부품을 선택하고 키 삽입 하셔도 됩니다. 또는 그렇죠. 4번 선택하면 요줄 있죠. 확대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아, 키 삽입이 안 되나요? 표현에서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키 삽입하면 현재 이 표현, 그니까이 색상, 이 모양, 음, 이 색상, 뭐 투명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하나의 키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표현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음, 시점만 바뀐 거죠. 이렇게 시점만 바뀐 겁니다. 그다음 얘가 이제 색깔이 깜빡깜빡 바뀌게끔 해보도록 하죠. 이색깔 그대로고요. 뭐이 정도에서는 여기다가 흰색을 남겨볼까요? 어떤 색깔을 주시는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 화면 데칼에서 저는 페인트에서 차에서 흰색 주도록 하죠. 이 끌어다가 여기다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얘 찍고 얘 찍고 마우스 오른쪽 표현을 선택 사항에 추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게 표현이 바뀌었죠? 여기서는 원래 색깔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재생해보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요 사이가 왜 갑자기 이 색깔이 될까요? 그렇죠? 아마 이 부품 안에 그 색깔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품을 한번 열어보죠. 어... 부품 여기서 열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열기해보죠. 아니요, 하겠습니다. 이 안에 뭔가 빨간 광택색이 들어있었던 모양입니다. 얘를 지워버리죠. 자 저장하면 재생해보면 여기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깜빡깜빡 그래야 되니까 다음 이 구간에 와서는 첫 번째 이 색깔 있죠. 이 표현을 Ctrl-C 복사한 다음에 Ctrl-V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옮긴 다음에 두 번째 거를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더 옮긴 다음에 원래 색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단계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게 되겠죠. 그렇죠? 좀더 뭐,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색깔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 얘를 이제, 어, 지시할 화살표가 나타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쯤에 텀을 두고요, 요쯤에 와서, 요, 요겁니다. 요 화살표. 요 화살표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다 대고 뭐 해야 됩니까? 부품 표시를 하면 되겠죠?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0초부터 이렇게 있다가 쭉 와서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해보죠. 처음부터 얘가 나타나죠? 그럼 곤란하죠? 색깔 바뀐 다음에 얘가 나타나야 되니까 첫 번째 요 부분 있죠? 요걸 끌어다가 이쯤에 갖다 놓겠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붙여버리시기 바랍니다. 떨어뜨리지 마시고, 최대한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음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게끔 하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앞뒤로 왔다갔다 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좀 깜빡이 상태로, 요, 어, 나타났고, 이제 타이밍을 요쯤에 갖다 놓고,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좌표계를 이동하겠습니다. 근데 좌표계가좀 모양이 좀 이상하죠. 자, 이 상태에서는 작업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사항에 맞춤, 이 모서리를 찍겠습니다. 그럼 그 모서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하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살짝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뒤로 뺀 다음에 뒤로 좀 움직이고 한번 더간 다음에 앞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재생을 해보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깜빡깜빡 그럴 거고 화살표 나타나고 앞뒤로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이거 없앨때는 그냥 빈 공간 한번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제 화살표가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얘가 이제 사라져야겠죠. 그러니까 이쯤에 와서 이 화살표 중에서 여기 표현에 사용 되는 부분이 있죠. 이두 가지를 Ctrl c t r l C, c t r l V 한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반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두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반대 이렇게 하면 사라질 겁니다. 왜 쓰게 됐나요? 자, 지우고요. 다시 한번 해보죠. 요만큼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요점에 갖다 놓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반대 경로 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쭉 되고요. 왔다 갔다 되고 일정 멈췄다가 사라지는 거죠. 이동 관련돼서는 이렇게 녹색 바가 생길 거고 표현 관련돼서는 이렇게 분홍색이라 해야 되나 요분홍색 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쫙 벌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가이드 4번 있죠? 4번에다가 이제 뭔가 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쯤에 오점한 10초 정도 해보죠? 요 구간 구간을 좀 넉넉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요 구간을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구간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잡고 뒤로 민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빡빡하게 막 0.1초 단위로 이렇게 해놓으면 작업이 조금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점에 갖다 놨고요 얘가 이제 회전이 되야겠어요 당연히 회전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제 좌표계로 뭔가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품에서 좀 확대한 다음에요. 이 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좌표계로 하겠습니다. 좌표계를 하려니까 얘만 딱 부품만 이 부품만 딱 표시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독립적으로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좌표계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배치하겠습니다. 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좀 낫겠죠. 그러려면 여기에 뭔가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죠. 선택 사항에 맞춤. 요 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배치가 되겠죠. 아니면 보기에서 여기 임시축을 보이게 하면 내부의 축이 보이겠죠. 요축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사항 맞춤 하신 다음에 이 축을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벌려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 요만큼 이렇게 벌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종류를 해보죠 밖에 찍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되겠, 안 처음부터 벌어지면 안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지워버리고요 현재 위치에서 이 처음의 위치값을 가져오는거죠 그래서 이 부품을 찍고 기사입하면 현재 위치값이 복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위치 처음 위치값이 여기로 복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거 지워버리고 처음 위치값 있지 않습니까? 요게 해당되는 값을 그냥 컨트롤 C 여기다 타임라인 이거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그럼 현재 위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던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점에서 이제 좀 요렇게 한 2초 정도로 할까요? 하고 이 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독립적으로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좌표기 이동하고 그 다음에 선택사항에 맞춤 하셔가지고 축을 찍을까요? 축 찍고 그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간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살짝만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구간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종료하고요. 박에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해보죠. 요렇게 확대되고 깜빡깜빡 화살표 나타나고 앞뒤로 왔다갔다 하고 그 다음에 멈췄다가 이제 얘가 살 이렇게 벌어지는거죠. 자연스럽게 벌어지지가 않네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벌어지는게 보시죠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만드시는 겁니다. 축은 일단 숨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끝났어요. 그럼 요걸 이제 두 번째 걸 해야겠죠. 3번인가요? 어, 요 1번이 되겠네요. 1번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요 숨기구요. 1번에 대해서, 현재 위치에서 똑같은 요, 얘가 벌어질 동시에 벌어져야 되니까 요 위치에서 1번 키프레임만 사입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걸 조금 느리죠. 똑같은 상태에서 여기 12초에서 이 부분 있죠? 얘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버리면 되겠죠?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좌표기 이동 이부분만 독립적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기 이동 그 다음에 동그라미 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사항으로 이동, 요걸 찍죠, 뭐. 그런 다음에, 각도는 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절하게 요렇게 벌어지게끔 하겠습니다. 됐죠? 종료, 밖에 찍으면, 얘도 끝난 거죠. 그렇죠? 요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구간이 되게끔. 자, 1번이 끝났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2번인가요? 예, 얘도 해보도록 하죠. 요거요. 자, 처음에 요쪽에 갖다 놓고요. 이게 뷰키가 자꾸 재생되니까 이렇게 자고 움직여 버리죠 그러니까 뷰키 재생 여기서 가끔씩이 잘안돼요 재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어디냐면 2번 얘가 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죠 이 상태에서 당연히 2번이 이제 끝났나요 2번, 예정 1번이 끝났으니까 2번 여기서 키사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쯤에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독립적으로 표시하고 또 마우스 오른쪽 좌표기를 이동하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사항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요렇게 벌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도 끝난거죠. 독립자 표시 종료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하면 될까요? 얘를 잡업하면 되겠죠 얘가 몇 번쯤 될까요? 3번이 되겠네요 이쯤에 갖다 놓고요 확대해보죠 현재 위치에 키프레임을 삽입하고요 그러니까 선택해야지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이만큼 있죠 이만큼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또는 어떻게 하 방법이 있다고요 이만큼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타임라인 여기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쯤에 갖다 놓고요 얘를 한번 잡을 해보죠 마우스 오른쪽 독립적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좌표 기 이동 동그라미 점이나 화살표에서 화살표는 안됩니다 동그라미 점에서 하셔야 돼요 자 좌표기 이동하고요. 이 동그라미 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사항으로 이동. 여기 찍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링을 끄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한 다음에, 회전 대화 상자, 이거를 표시한 다음에, 회전하셔도 됩니다. 현재는 이 Z축이죠?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겁니다. 이 Z축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향한 상태로, 그렇죠? 여러분이 주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이 방향이 되겠죠? 네개의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그럼 Z축의 양의 방향으로 회전할 거니까 여기다가 몇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여기다가 막 360도 회전할 거니까 360도 이렇게 주시는데 그러면 회전이 안됩니다 적절한 값 90도 부터 작은 값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70도 정도 주죠 이렇게 확인 확인할 때마다 계속 되죠 마 <웃음> 70도 주셔가지고 한 번은 원리대로 되돌려야 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됐죠? 음. 그러면 이제 이게 창을 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체크 하시 해제 하셔야 됩니다. 됐으니까 독립적으로 표시 종료하고 밖에 찍어서 좌표계도 숨기겠습니다. 자 그럼 닫혀보면 이렇게 되는거죠. 같은 라인 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움직여 보면 요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 뷰키를 한번 보죠. 일단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는 이제 요렇게 와서 요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화살표 다 나타나고, 그렇죠? 얘가 이제 벌어지겠죠? 벌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야겠죠? 네 개다가. 안 보이니까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뒤로 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벌어지기 전에 요 중간쯤 있죠. 요 중간쯤에서 원리 위치로 되돌아와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어 쯤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사입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벌어지기 전까지 이 정도로 할까요? 예 벌어지기 전까지 얘가 원리 위치로 되돌아와 있죠. 이게 다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하죠, 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보게끔, 그리고 충분히 커지게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놓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삽입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가고요. 깜빡깜빡 하고, 화살표 나타날 거고, 이동. 그 다음에 쭉다 보이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걸 한번, 줄여보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줄여놓고 한번 보죠. 이건 좀 시간을 들이셔야죠. 여러분,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뭐될 그렇죠? 거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물론 이 뷰키가 상당히 마음에 안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도 지금 어, 여기로 넘어가는 와중에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동영상을 찍는다 생각했을 때는 사용자 비율을 16.9로 했을 때 이렇게 보이죠 이 상태로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렇게 줄였다고 보죠 제가 줄여놓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대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만큼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조금 시간이 길어진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그때그때 어, 뷰키라는지 아니면 각종 이제 이동이나 색상 변화 이런 걸좀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차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다음 부분도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